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주도 마켓 분석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제나 그렇듯 이번주 또 시작할 페어는 골드로 시작을 할건데요. 자, 골드 같은 경우에 지금 또 중요한 레벨에 현재 놓여있는 상황입니다. 자, 데일리 차트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데일리 차트를 보시면은 저희가 첫번째, 두번째 포인트를 이용해서 트렌드라인을 그린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저번주에 이 트렌드라인 브레이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블리시 캔들, 베어리시 캔들이 나오면서, 현재 리테스트가 성공이 된 모습입니다. 자, 그럼, 어,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계속해서 다음 서포트까지 이동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하지만, 현재 가격이 1240레벨 근처에 지금, 어, 놓여있죠. 자, 이 레벨을, 왼쪽을 보시면은 바로 이제 보입니다. 이 레벨이 중요한 서포트라는 것을, 그쵸? 중요한 지지선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는데, 어, 바로 보시면은 여기가 마지막으로 2 1240 레벨의 가격이 도착을 했던 이 시간이 2017년 12월 달입니다. 약 6개월 전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아주 중요한 레벨이라 현재 일시적으로 지금 1240 밑으로 나와 있는 상황이지만은 충분히 바운스가 나올 수 있는 어, 그러한 레벨입니다. 자, 이것을 4시간 차트로 한번 봐볼게요. 현재 4시간 차트를 보시면은 이제 1239 레벨 밑으로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1,239 레벨 밑으로 현재 나와 있는 상황인데 이것이 지금 완벽하게 만들어진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어, 매도를 하기에는 확실히 어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기다려야 하느냐? 이 내시한 네 캔들이 위에서 닫히느냐, 1,240 위에서 닫히느냐, 밑에서 닫히느냐 그거 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어그 다음에 이제 캔들이 닫힌 후에 여러 어, 이제 나오는 캔들 두 번째 캔들, 세 번째 캔들, 네 번째 캔들이 계속해서 1,240을 서포트로 찾느냐? 아니면은, 밑으로 나와서, 레지센스로 찾느냐. 그쵸? 지지선으로 찾느냐, 저항선으로 찾느냐. 이거 중요합니다. 만약에 서포트, 즉, 지지선으로 찾는다. 그러하면은, 저희가 그 다음 타겟으로 1260을 한 번, 어, 바라볼 수 있겠고요. 1 2면0 1240. 밑에서 가격이 계속해서 열리고 닫히면은, 저희가 그 다음 레벨로 데일리 차트로 보았을 때, 1205 레벨까지. 그쵸? 이것을 보았을 때, 1205레벨까지 저희가 매도를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골드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간단합니다 1240에서 거부반응이 나오느냐 아니면은 1240이 뚫리느냐 뚫리면은 1205가 타깃이고요 거부반응이 나온다면 1260이 타깃입니다 아시겠죠? 자 파운드워즈 한번 봐볼게요 파운드도즈 마찬가지로 상당히 지금 간단한 네, 그런 차트입니다자 보시면은 네, 여기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 포인트, 트렌드 라인을 그어서 만들어 놓은 상태이고요. 저희가 몇주 전에, 어, 이제, 그쵸? 5월 말에 이 트렌드 라인 브레이크 아웃이 나온 상황이고, 그 다음에 새로운 저점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고점을 이제 이 왼쪽에 있는 가장 높은 고점보다 이제 낮은 고점, 그쵸? 로월 하이라고 그립니다. 이 로월 하이를 만들러 지금, 어, 온 모습인데, 자, 그래서 요번 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상을 했던 게, 이번주 마켓 오픈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마켓 오픈이 열리고 그 다음 타깃으로 1.76을 우리가 볼수 있겠구나 아, 라고 저희가 생각했었지만 뭐 이렇게 반대로 1.795레벨까지 지금 올라간 모습입니다. 1.795레벨까지 어, 올라간 모습인데 이것은 마켓의 세업이 실패된 게 아니라 오히려 좋은 세업이 나올 수가 있다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자 왜냐하면 1.795레벨이 네이션 차트로 보았을 때 상당히 중요한 레벨인 것을 제가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현재 다섯 번째 터치까지, 어, 그죠 다섯 번째 터치, 그리고 거부반응 이제 완벽하게 나온 상황인데, 그리고 나서 가격이 완벽하게 이제 엄청 큰이 블리시, 초록색과 블리쉬 캔들이 나온 후에 바로 베어리시 캔들, 베어리시 캔들이 나오고, 지금 현재 캔들 상황을 보시면은 캔들이 여기서 열려서 이곳까지 올라왔지만은 이곳이 아주 좋은 레벨이기 때문에 많은 셀러들이 들어와서 가격을 오히려 누른 것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무엇이 중요한가 이 캔들이 이 빨간색 깔 트렌드라인 위에서 닫히느냐 아니면 밑에서 닫히느냐 만약에 밑에서 닫힌다면은 저희가 첫번째 타겟으로 1.78레벨 그리고 두번째 타겟으로 1.760레벨을 저희가 한번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피부나치 그려놓은 상황은 이제 여기서 그려서 여기서 잡은 상태로 어. 저희가 타겟을 마이너스 27 그리고 61.8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것은 파운 도주는 어, 매도를 하면은 아주 좋은 거래를 할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호주 달러 한번 간략하게 봐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데일리 차트를 보면서 시작을 해볼게요. 자 0.735레벨 여기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마지막으로 가격이 2 레벨에 도착했을 때 어, 작년 5월 달입니다. 약 13개월 전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어 이제 거부반응이, 1.735 거부반응이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4시간 어 차트를 한번 봐볼게요 자, 4시간 차트를 보시면은, 어 보라색깔, 그렇죠? 어 우선 이 0.735 레벨이 일시적으로 뚫린 모습입니다 그쵸? 여기서 한번 뚫렸고요그 다음 두 번째로 다시 한번 여기까지 내려온 모습인데, 이베일시 캔들이 나오고, 바로 한번또 블리시 캔들이 나오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데일리 차트로 보았을 때는 거부반응이다. 그렇죠 데일리 차트로 보았을 때는 이 위기다. 거부반응이란니 아, 거부반응입니다. 자, 그래서 네이션 차트로 다시 올라오면은, 자, 첫 번째, 두 번째 포인트를 잡아서 트렌드 라인을 만들고, 세 번째 터치가 지금 나온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매수, 아, 매수를 하느냐?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고부만이 나와서 매수를 하느냐? 아직 이릅니다 왜냐면은 가격이 0.735 위에서 닫히고 어 계속해서 열리고 해야 저희가 다음 타겟으로 0.745 레벨을 저희가 노릴 수 있지만은 어 지금까지는 0.735 서포트 위로 올라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밑으로 어 내려갈 확률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은 검은색깔 트렌드라인이 있고 보른색깔 트렌드라인이 있죠 이 넓은 공간이 계속해서 좁아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가격이, 공간이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이제 한 방향으로 터져야 하기 때문에, 이, 브리, 이거, 어, 이런 것을 또 브레이크아웃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브레이크아웃을 이제 기다리는 겁니다. 0.735 위로 나오느냐, 아니면은 이 보라색깔 트렌드 바인 밑으로 나오느냐. 그래서 매수를 하실 거면은 0.735 레벨 위로 나왔을 때 매수를 하시면 되겠고요. 매도를 하실 거면은 0.730 레벨, 0.730 레벨 밑으로 나왔을 때 매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골드, 파운드 호주, 그리고 호주달러를 한번 보았습니다. 이번 주도, 아, 이번 주 참고로 NFP, 즉, 비농, 미국 뉴스가 있기 때문에, 금요일날 뉴스가 있기 때문에, 거래 조, 어,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 이제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는 거 잊지 마세요. 고맙습니다.